지금은 어차피 못해요 어 이건 라, 라그 있어야돼요 지금은 100% 보여준다 가자 때려주고요 때려주고요 때려주고요 다시 한번 때려줍니다 아 이게 올킬이 안되네 아쉽습니다 조지 일단 올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엄청 세죠. 하... 하네, 좋네. 잠깐만, 이거 싸우구도 진짜 끊김지 마라. 아니... 아, 진짜 장난하지 마! 소소해 사소해, 사소해. 사소해 야수 순방 못했을 때 점수가 안 떨어지는 건 철수님 같은 초중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 맞죠? 아이이라고 뭐지? 좀힘드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버그야? 무슨 버그야 이게? 뭐야? 아야 이거 이팽키 에바 아니야?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성공 가져가가지고 헌신적인 용 먼저 터뜨리는 경우의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두발을 여러 개를 두면서 성공에 터지는 확률을 최대한 줄였어요. 야, 이거 유일하게 지는 수가 흉악체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천보여 넣으면은 좀 이상하게 될 때가 많아요 야 겁나 넘네 어 좋아 볼바르가 때린다 이러 됐어 예, 네, 이러면 됐어요 야 잠깐만 한타, 쪼까, 이상하다. 야, 진짜! 아, 진짜. 정속껏 해야지, 이거. 어, 진짜 넘넘네 어, 우 뭐, 캄고르에서 나온, 아 이거 그러니까, 뭐야, 방울뱀에서 나온 구울과, 구과 캄고르가 나와가지고. 구울로 상대 천보를 벗긴 다음에 거기서 스니드가 나온 거에서또그 스니드에서 수박 서버가 나와가지고 신다고. 13% 아까도 이 정도 확률이라 내가 이길 확률이 높은데, 이것도 지면 그건 어쩔 수 없어. 아까도 거의 한 7대3, 6대4, 한참 5였고 이번에도 이건데, 이거 지면 어쩔 수 없어. 저쪽에 1000목신들 때려줬어야 돼 오케이. 그렇지 우리 지금 두배움 열린한다 그렇지~~ 열리해열리해 공격력 몇가지 올라가다 보자 1700 유튜브각 나온다 그렇지~~ 5000 가자! 만 돌파! 어 뭐야 몇만이야? 공격력 3만짜리! 4만 5천짜리! 뱁! 아... 오졌구요 그냥 이거로 명치 한대 맞으면 좋지는 거요? 응... 아유 콩콩이 뭐? 야 콩콩이 체력 몇 대? 야 공격력 4만 5천이야! 아니 이길방법있어 포자 두개사고 독성바른대 어차피 얘도 휴갑체 두개가 좀 크긴하다 이런거 이제 눈독도 드리지마아 이겼다 휴갑체독성 찾아 첨보 석품의 방수 좀 탐나긴하는데 이런거 눈독뜰일때 아니야 다빨아야돼아아아 아, 아. 야. 일내네잘 싸워야 된다. 어떻게든 한번 해 보자. 오! 확률 생겼어. 아, 진짜 뭐야? 치사하게. 그렇지? 오, 좋아. 아니 거기 아냐면 왼쪽, 그렇지? 킹모른직다. 이걸? 어 진짜? 야 진짜? <웃음> 야 진짜? 진짜? 야 진짜? 야 뭐라 그랬냐? 아 어, 이게 실야뭐 시... 어차피 나가?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전장을 알아? 참나.